숙성회를 만드는 숙성법의 10초의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화롭게 잘 버무려서 이리 림꽃도의 숙성회가 완성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음. 강세주에 저기 보두밀인분주세요 야, 칼을 할 때마다 이렇게 갈아야 되는구나 아 네, 갈고 닦아야 돼 아... 근데 사양에서는 처음에는잘 닦더라고요 저저 저. 이야... <웃음> 우 와, 이게, 이게 뭐예요? 4kg 대광어. 대광어? 4kg짜리. <웃음> 4kg 대광어. 네. 우와. 얘는 심화, 흑점줄 장비. 야, 이, 이게 도미네. 3kg짜리 도미네. 3kg 도미. 무조건 3kg 넘어요. 이야, yeah. 3kg 도미. 이야, 구질촉수구질촉수 이야, 이거 그래도. 붉은, 초숙성의 진가가 보이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이야, 이, 이, 이4 k 로짜리 와. 광어 엔가와 와, 접시 예뻐요. 아, 와, 와, 와. 얘는 살짝? 어 살짝? 어 불까지. 마스카와. 아. 어네스테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황새치 뱃살. 아 이긴 한데, 아직 안 녹았네요. 아, 이거 해동 좀 시켜야 되겠다. 회접시에 반숙 계란이 올라가는 건 정말 독특한데? 음, 아, 이거, 정말 아. 이게 흰옥게예요 오, 같이 타워가서 흰옥개 하면 같이 올려주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라는 거랑 똑같이. 아. 세팅해놓은 게 있었구나. 그거 벤다리. 섬탑 섬탑은 연자동 이 정도면 진짜 소고기집 찍고 다 줬는데 이렇게 정말 상상하게 달아야 저기 리코토가 네. 이 수지의 다른 횟집에 비해서 어떻게 다른 집이요? 뭐가 좋으세요? 내가 보니까 회를 예. 먹어봤더니 예 이게 조금 숙성된 회데 아예 맞습니다 우리가 회를 많이 먹어 봤는데 예. 어, 이해 맛이 정말 좋더라고요. 아임 사장이래서 린이라 예, 그러고 예, 꼬도가 예, 예. 무슨 뭐 요리사죠? 뭐 요리사라고 이태리어다. 예, 예, 예, 뭐 예, 예, 이태리어라 예 맞습니다. 어, 뭐 이거 괜찮네. 우리 선생 님 유명한 일식집 음. 많이 다녀오셨을 텐데. 많이 먹어봤죠. 어, 그리고 수제 웬만한 횟집다 아실 텐데. 아, 그런 집과 우리 링꽃도 숙성회가 예. 식감이 어떻게 다릅니까? 수숙매회가 좋고 아, 예. 고급스러워요. 예, 예. 뭐 먹... 그리고 회도 드시고 치킨도 이렇게 같이 하는 집이 많지 않을 텐데요. 이건 아, 이게 아주 <웃음> <좀> 종합적인 <웃음> 종합적인 아. <웃음> 아 맞아요. 응? 응. 그게 있어요. 그래서 막달라나 그 장국 좀 주세요 음, 저번에 드렸었는데 저번에 제가 팔째를 다 베꼈고 이번에장겨봤는데괜찮더라고요 음. 아까 이게 이게 연자동 연자방어 연자동. 70만원? 2년자 <웃음> 저녁만하 이야 이게 진짜 이게 제일 맛있는거야 생각 진짜 두껍죠 음. 아, 그렇구나. 아기관 <목소리로> <목소리로> 진짜 회접시에 반숙계란 들어간 곳은 여기 밖에 없을거야 <목소리로> 아여 너무 저분한데? 어, 아 이거 스테이크 덮밥 하는거 같 이거 카레랑 같이 들어가서 저분 식사도 시켰어? 네저은 되게 많아요 오. 그러니까 지금 천천히 기다리실거예요 아니 라이더 볼 전에 하 오늘 그냥 나가는데이제좀나이는 분들은 너무 빨필 요하니까. 가아주시고허브향을나이고두개 나가고, 그리고 얘가 수고기 기름이잖아. 이거 이유는 쌍꺼때 되는 게 아니라, 여지지방이 맞아. 온도가 나중에 면제가 나요. 아. 온도를 못하고 물을 빼놓면얼린 것도 면제가 안나가지요 맞아. <목소리> <목소리> 링코또 그러면 덮밥집이었고 라면집이었고, 링코또에 가장 황홀한 카레 먹으러 왔었는데, <목소리> 야, 상교에서 수지로 오기더니, 회가 출연했어요 정말 짧으면 3일? 예 보통 5일 예 그리고 어종에 따라서는 15일까지 숙성하면 되니다아 그렇구나 숙성회로 제일 인기 있는 어종은 사장님이 제일 미는 어종이 어떤 거예요? 흑점줄 전갱이를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해서 흑점줄 전갱이 아어떤거예요시마즈라고아시마즈 예. 이렇게 그리고 광어가 일단 사이즈가 좀 크니까 아, 아 사이즈가 사이즈. 얼마큼 커요? 보통 작은건 3.5에서 예. 4kg 정도 아, 3.5에서 4kg 보통 요즘 광어키로당 옛날에 단가가 만원 정도였던 예. 때가 있는데 예. 그때도 2kg 이상이면 되게 비쌌는데 예. 3 5 4 k g 면 킬로당 얼마정도 받아요? 일단 2만원 중반이 넘어가죠 특성의 전문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상품은 지금 소비자가 얼마 얼마짜리가 있는거예요 일단은 2만5천원짜리 기본적으로 매장에서 8 팔고 예. 배달은 3만9천원짜리도 있고 아. 그리고 이제 원하는거 두피스씩 골라서 이렇게 드실 수또도 예. 예.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아 그럼 2만5천원짜리부터 어제 한 3만 0 0원 3만원짜리 아마 음. 있었던 것 같고 고급 일식점이나 아니면 여기 뭐 가까운 경쟁점에 비해서 우리 회의 가장 큰 차이는 음. 아까 지금 얼핏 듣기로 냉동, 냉장, 숙성 뭐 이런 과정이 쭉 있는데 음. 지금 회 종류가 한 거의 다섯, 열 가지 종류가 있고 이거를 어떤 회라도 우리 집에서만 와서 먹어볼 수 있는 특별한 회가 있다 한교하고 수지하고 지금 수지 오신 지 지금 한달 정도 오픈하한달 반? 한달반 정도 된것 같은데. 이한달반 동안 이 동네 주민들 반응은 어떤 것 같으세요? 식성에도좀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서. 아, 그렇구좀 재밌게 장사하고 있습니다. 하인골부터 시작해서 재밌는 술, 뭐 저기 코끼리 맥주까지. 네. 정말 많은데 사장님이 술을 좋아하시나 봐요. 아, 저는 술을 아예 안 드세요. 아, 술안 드세요? 가장 1등 하는 밥 메뉴가 덮밥 카레 그다음에 라멘 이런 게 있는데 네. 매출액 기준으로 1등하는 밥면은 어떤 거예요? 어, 수시에서는 이제 카레가 1등 카레 1등어 1등. 1등. 와, 어, 그러니까 아마도 황홀한 카레 네, 네, 네. <웃음> 아마도.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두 번째는 스테이크 스테이크 덮밥. 아, 그러니까 이런 덮밥류가 밥면 중에서는 카레하고 덮밥 네. 그리고 이제 곰고추 라멘이나 이런 건 기본으로 가고. 그 다음에 카이센도 타시미 덮밥이지, 오늘 네. 라 얘기하면 아, 이, 이런 것들 혼밥집, 혼술집 이런 페이제가중적인 키워드가 됐는데 링코도가 정말 수 v 에서 만큼은 혼밥집 <웃음> 못등 혼술집 일등일것 같다는 라 생각이 좀딱 들거든요 어, 이게 그래서 일단 여기 이 영상 보시고 여기 찾아오신 분들이 가면 갈수록 인성 사님의 포트롬이 들어갈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불서는 링꼬또가 좀 됐으면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링꼬또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예, 링꼬또의 창업 포인트 세 가지를 꼼꼼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혼밥불술 어, 경쟁력 과연 무엇일까요? 예, 우리 링꼬또의 핵심은 밥도 되고 술도 되는 개념인데 홈밥은 소비자들은 상당히 좋아할 수 있습니다만 창업자 입장에서는 미끼상품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매출을 견인한다는 것은 역시 혼술인데요. 예, 링꼬또에 오시면 링꼬또에서만 먹을 수 있는 바다 건너온 에비스 마이스터 같은 이런 특별한 마이스터 드림 같은 특별한 혼술 메뉴가 있는 거죠. 이런 특별한 혼술 하나가 백단가를 최소한 만원 이상 견인할 수 있는 결국은 혼밥혼술의 핵심은 점심 식사류보다는 저녁시간에 혼술 그리고 혼술안주가 안정적인 매출을 견인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번째 포인트는 투자수익성입니다. 예, 링코토 같은 경우는 아마 총 투자금액으로 본다면 한 5천에서 6천 이 중에서 보증금 관리금을한 2천만 원 내외로 한다면, 나머지 시설, 인테리어, 물론 뭐 투자하려면 끝이 없습니다만, 총 투자금액으로 보더라도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창업할 수 있는, 월리 임차료도 200만 원을 넘지 않는, 이런 입지라면 금상첨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링코토의 수익성은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이곳 수진회장 같은 경우는 3천이 넘습니다만 어, 아마 초보창업자가 하더라도 2천만원 정도 매출은 견인해야 된다. 2천정도 매출일 때 코스트는 40% 인건비 15%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월 매출에게 한 10% 이내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요. 뭐 세금 기타 이런 그 공과금을 제외한 매출액 대비 세전 순이익률 아마 20%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2천만원 매출이면 400만원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포인트 10초의 비밀입니다 예 10초의 비밀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10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임성주 사장이 임성주 사장의 이 숙성법 숙성회를 만드는 숙성법의 10초의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예, 급속 냉동으로의 10초, 그리고 숙성으로의 3일에서 4일, 이 부분이 조화롭게 잘 버무려서 이리 림꽃도의 숙성회가 완성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예, 이곳에 오시면 알수 있습니다. 어, 혼술 혼밥집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어가는 상당히 이슈 아이템인 분명합니다. 하지만 혼술 혼밥집이라고 해서 저마다 누구나 해피할수 있는 건 아니죠. 정확한 출전 컨셉 출전 아이템 컨셉부터 입지 컨셉, 시설, 인테리어 마케팅까지 하나하나 잘 점검했을 때 창업자로서 안정적인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모델로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링코또 영상 여기까지입니다.